애니몰로우 예, TV 안녕하세요 애니 v 로우 TV 의 테드 디케 v TV t 이제 아, 6차 아쿠아대담으로 찾아왔는데요 어, 잠시만 v 요 v TV TV TV TV TV TV TV 영상 봐요? 만든 거? 아니요. TV TV TV TV TV TV TV TV 어항의 환경이나 바닥재로 인해서 물고기들의 발색이 달라질까? 저한테 이렇게 첫 번째로 한번 질문해 주셨었거든요. 네. 저는 저번 5차 영상 때안 된다 그랬어요. 뭐 별로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? 뭐 이렇게 <웃음>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오늘 6차 아크와 대담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연기하시네 약간. 뭐 별로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? 뭐 별로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? 아니 이 용기 안하는다 네. 네. 일단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네. 어떨 것 같아요? 영향이 있다? 환경에 따른 뭐 시트지를 바르거나 바닥재나 네. 뭐 이런 세팅이나. 그런 거는 좀 영향이 있는데 전 바닥재는 영향이 있을까요? 과연? 근데 왜 계속 저기 보고 얘기하세요?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저를 보셔야 되는거 아니에요? 제 마음이잖아요.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기를 보지? 제 마음이잖아요. 아 그렇죠. 네. 뭐? 그러니까 환경 뭐 예를 들어 시티지나 이런 뭐 나무 뭐 수초 이런 거에 따른 발색이 있, 있으면 좀 납득은 가는데 바닥재에 따른 발색의 변화가 있는. 바닥재랑 거... 환경 뭐마찬가지죠 네. 저는 바닥재는 없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. 네. 나머지는 있는데, 자, 그러면 이런 말씀이시네요. 세팅이나 뭐 이런 시트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는데. 조명. 조명이요 네. 네, 뭐 이런. 근데 거.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바닥지는 차이가 없다. 바닥지는 굳이 아, 차이가 없다. 그렇군요. 네. 자,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. 이거 물택이 2편이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. 아. 물택이 저희 1편이 큰 맥락이 습성을 지켜주는 사유. 뭐 하이어항은 무조건 해라. 수류모터를 무조건 때려줘라 이런 이렇게 얘기를, 얘기가 된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큰 맥락이 애들의 습성을 지켜주는 사육을 해서 각각의 고개가 가진 것들을 다르게 보자 이런 맥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세팅돼서 그냥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? 아니면 진짜 실제 물고기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? 변해요 그럼, 어, 그러면 저는... 아, 자 아니... 최근에 저희 장인더른댁에서도 네. 제가 똑같이 경험을 했고 네. 저희 집에서 있는데 네. 영상 한번 보시죠 네. 역시 제가 좋아하는 게레해, 개오파우스 레드를 보시는데요. 게레해가 진짜 예뻐요? 전 예쁘죠. 어... 지금 이 친구 발색이 어때요? 별로 그냥 검은 티티하고 그렇잖아요좀 이게 예쁜데. 이게 예쁘세요? 네, 등지름, 등지느러미랑 꼬리가. 네. 네 어, 이... 푸른 발색 들어가도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시요 네. 아무튼 이런, 이런 검은 느낌이 많죠. 네. 근데 이 개체, 똑같은 개체를요. 네. 저희가 화이트 샌드에 넣습니다. 집에서 다시. 발색이 바뀐 게 보이세요? 네. 어, 어떻게 바뀌었죠? 약간 밝게 바뀌었네요. 밝고 머리에 붉은색도 강해졌잖아요. 네. 그렇죠? 아예 다른 고기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. 발색에서. 다른 고기의 느낌은 나요. 네, 그렇죠? 네, 네 이거만 봐도 확실히 티가 나거든요. 음. 네. 근데 지금 보여주신 화이트 샌드에서의 키우는 그 발색이 네. 원래 고유의 이 개오파우스 보유의... 레드에 대한 이상적인 색깔이에요. 아, 네. 그러면 이 화이트 샌드 해야겠네요. 네, 얘네는 그렇게 키워야 되고 해서 네. 똑같은 개체를 아까는 그냥 블랙 이런 타입에 놨던 거고 조명은 똑같은 조명이거든요 네. 그리고 제가 저 아까 장인어른 얘기 드렸는데 골든 스트라이프 콜이라고 있어요 몸이 이렇게 끝에까지 이렇게 골든 라인이 있는 개체인데 그 개체를 그냥 검은색 샌드나 이런 데 키우시면 500원짜리 마콜이라고 하죠 그거랑 별반 차이 없이 그 금색 라인이 끊기게 돼요 아. 진짜 신기하거든요 아. 그러면 진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. 뭐5천원짜리가 500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안 가는데 그런 개체들은또 특히나 뭐 적사를 깔거나 또 다시 화이트 샌드를 깔아주거나 뭐 이런 좀 밝은 개통을 깔아주시면 다시 발색이 돌아옵니다.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. 네. 장인 어른들 주시더라고요. 이 고기가 있었어? 뭐지 아,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샌드를 깔아드리고 나 샌드를 바꿔드렸거든요. 네. 갔을 때 네. 화이트 샌드로 어어, 바꿔드리니까 바꿔드이 고기 뭐지? 있었나? 어... 네, 아 이게 그거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기억 하시죠 네. 네. 그래서 아, 이컨디션면다뤄야겠다 그때 생각을 아, 아. 했습니다. 자, 그러면, 어, 안 바뀌는, 뭐,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고유의 발색을 내는, 뭐, 물고기는 뭐가 있을까요? 많긴 하겠지만. 예를 음, 음. 들어,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키우는. 큰 차이 없는 종. 네, 큰 차이, 차이, 종. 네, 큰 차이, 차이 없고, 뭐, 밝기, 밝기 정도만 차이 있는 종은, 아, 밝기가 아니라 진하기 정도만 차이 있는 종은, 난태생어 종들, 음. 다 비슷하고요. 테트라, 카라신과들, 뭐, 카디널, 뭐, 프리셀라, 뭐, 이런 데 그대로, 다 비슷하고요. 그 다음에 잉옷과 친구들도 거의 비슷합니다. 네, 소형종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고 뭐 일부 좀 아까 말씀드린 종이나 중대형 종에서는 차이가 좀 있어요. 어쨌든 이렇게 변하면 은 사실 어쨌든 인지해서 그렇게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이게 어떻게 보면 물색이이편이라고볼수 있는 게 어, 우리 집고기안 이뻐요. 또 분위기 전환을 하거나 바닥재만 바꿔보거나, 이렇게 했을 때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. 네. 어, 예, 조, 네. 좋은,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니까 네. 확 와닿네요. 특히 계래니까. 예. 계래? 계래 아니에요? 맞아요. 맨날 계래, 계래 해가지고. 근데 좀 길긴 길어요. 뭔가. 개오파라스 레드헤드니까. 자, 네. 아무튼, 어, 물태기가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또 참고하셔서 음. 좀뭐 바닥재를 바꿔주시던지 이렇게 해주셔서. 어, 시트지를 바꾸는냐고 네. 뭐뭐 시트. 그런 거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. 바닥재 때문에 왜 그렇게 변할까요? 바닥재 때문에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오색 아닐까요? 오색? 오색? 아, 제 생각인데 오색이라고 하면 좀 다른 <웃음> 말이긴 하죠 맞아요 그, 그 개래가 그쪽 지방에 살때 그런가요? 대부분 개업하고 사는 곳은 다 입자가 가늘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뭐 리오네브로나 뭐 리오네브로강이나 이런 데는 화이트 샌드로 알고 있거든요. 어, 밑에가. 네. 그런데 나머지는 정확히 모르죠, 저희도. 음. 가보지 않았으니까. 근데 음. 일단 그 습성 자체가 땅을 파먹는 거기이기 때문에 네. 입자가 가는, 무조건 일단 가는 걸 겁니다. 오케이. 네. 그래야 살수있습니까 습성을. 그죠 습성을 지켜주면서 네. 거기서 유기물을 걸러먹으니까. 네, 그거는 명백한데 네. 물 속에서는 그 색깔이 확실히 안 보일 거예요. 오히려 자연에서 보다 어항에 왔을 때더 예쁠 겁니다. 음. 그래서 거기는 분명히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. 네. 어, 6차 아쿠아 대담에서는 어, 1차 뭐 물태기편 2차 물태기편으로 뭐 이어져서 물태기로 오면 약간 이런 환경 변화를 통해서 큰 틀은 어, 저희가 습성. 물고기의 습성을 아니, 지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더 예뻐요 확실히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는 게 상당히 어,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,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, 좀 이해는 안 되지만, 좀 바닥재를 통해서 약간 이렇게. 어 바닥재 환경, 환경. 환경. 그리고 제 눈으로 또 보니까 환경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은데, 또 있나요? 뭐또 어또 변화되는? 뭐 짧게 말씀드리면, 조명도 좀 차이가 커요. 아, 그거는 어 조명. 네. 네. 조명이 요즘 LED가 다 저렴, 뭐 저가형도 있지만, 저가형은 하얀색만 들어있잖아요. 근데 r g b 라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가 들어있는, 칩이 박혀있는 것들을 쓰시면, 이런 그 고기들이 가진 그 특색들이 부각이 되거든요. 똑같은 고기, 똑같은 환경이라도 훨씬 더 예쁘게 사용이 어. 가능하니까 뭐 정말 형편없이 보인다, 안해보고 보인다 그런 생생 화이트 등이라 그럴 거고요 좀 조금 그 거기에 RGB 같은 거를 좀 사용해 을 주시면 고기들이 아마 가진 그 색깔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. 그러니까 거기 그 환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발색을 뭐 조명과 더불어서 바닥재,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건드려 주셔도 재미없었던, 좀지릴수 있었던 그 생활이 재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, 어, 앞서 말씀드린대로 모든 어종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카페에서 와셔서 문의를 해주시고 네.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쿠아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, 7차 아쿠아 대담은 어떤 주제로 한번 예, 이야기해 볼까요? 아, 네. 7차 아쿠아 대담에서는 겁이 많은 물고기들이죠. 겁? 어? 네. 어. 막 여기 구성에 몰려 있거나 시간이 지나도 네. 막 불을 킬 때마다 막, 막 놀란다거나 그러니까 습성이 아닌 진짜 네. 겁이죠? 네. 오케이, 아니죠. 겁이, 네. 그 환경에서 겁을 계속 먹은건데 네. 이런 소심하거나 겁을, 겁이 많은 친구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거를 좀더 빨리 적응시키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이건 꿀팁이다 자, 한번 나눠볼게요 네. 네. 예, 알겠습니다 7차에서는 그렇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, 어, 궁금하신거나 어, 뭐 질문하실거 있으시면 저희 카페를 이용해주시면 저희보다 더 고수분들이 많으셔서 맞아요. 네, 저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지금까지 6차 아쿠 대담의 애니멀로TV의 헤드. 응. 나도 이렇게 해야지. 응. 디케이습니다 안녕. 와, 에너지 너무 없네. 디케이었습니다! 아, 씨?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 TV.